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저기 계단을 올라가는 친구가 보이네요. 친구들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그럼 다 함께 출발! 위험해! 네. 계단을 올라갈 때 안전하게 오르는 방법은 손잡이를 잡고 차례차례 한 칸씩 한 칸씩 천천히 올라가요. 위험해! 손을 씻을 때 물장난을 하게 되면 바닥에 미끄르고 다칠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 건강한 담당은... 위험해! 아, 교실에서 친구들과 놀이 중에 뛰어다니면 다른 친구들의 놀이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놀이감으로 인해 다칠 수가 있어요. 위험해! 교실 안에 있는 교구장이나 책상 위로 올라가면 교구장이 흔들흔들 거리다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어요. 아. 이게먹으렴잘 먹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물원 만들어볼래? 그래 그래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내가 토끼 만들었다 멋지지? 어디? 이게 토끼야? 별로야? 위험해! 놀이감에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무블럭같이 딱딱한 놀이감은 친구들에게 던지며 다칠 수가 있어요 들고 돌아다니거나 장난을 하면 길주반 칫솔에 입이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하 아, 그렇구나. 우리 점심 먹었으니까 양치질 하자. 그래 그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았던 안전 약속들을 기억하여 즐겁고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을 해보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